자, 오늘 등 운동 자, 시작해볼까요? 근데 평소에 등 운동 하시고등 아, 운동 외에도 다른 운동 하실 데 항상 두 가지 운동을 섞어서 하시는데 등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시는 거를? 하이로, 하이로. 이거는 응. 시티드로. 시티드로. 하이로랑시티드로를 섞어서 하시는 이유가 있거요 그러니까 우선 등 운동을 할때등 그 부위에 가장 그큰 근육, 부위가 그러니까 사실 광배근이잖아요. 네, 광배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엉덩이 이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 미루게 되게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럼 이 근육 전체를 다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그 가동범위가 길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쭉 늘리면 광배근이 길어질 거고 네. 이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면 근육이 그 짧아지면서 수축하니까 네. 이제 이러한 그 가동범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는 위에서 아래. 이게 이제 오버 이렇게 오버로 잡느냐 네. 언더로 잡느냐 네. 그에 따라 조금 참여하는 어떤 그 방법론은 달라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죠 경험상 제가 운동 을쭉 해보니까 네. 오버 그립의 어떤 이 상태에서 잡아 당기는 어떤 이러한 그 수축력보다는 언더 그립으로 언더 그립으로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게 훨씬 더 팔꿈치를 몸 뒤로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 또 양손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한 손씩 진행하게 되면 좀더 이제 그 해당 근육 부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가동 범위도 늘릴 수 있고 또한 손씩 한 손씩 이렇게 진행하면 또그 운동의 양을 늘리는 약간 그 복합적인 컴파운딩 같은 어떤 그런 방법론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하이 로우를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광배근에 당기는 어떤 이 동작도 중요하지만 네. 이 늘리는 동작, 네. 그리고 이 풀다운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능과 함께 네. 이 로우라고 하는 동작 있잖아요. 이게 노적 기능이 네. 요이 기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비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운동법을 이용해서 이제 광배근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광배근에 또그 가장 집중적인 공략을 할수 있는 앉아서 잡아당긴 어떤 응. 로우 동작은 응. 또 마찬가지로 길게 잡아당긴 어떤 그 광배근의 자극과 함께 어우러져서 광배근을 발달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과거에 이렇게 바벨로우라든지 뭐 이런 그 고전적인 어떤 운동 방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이런 프레이트 로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프리웨이트적인 자극인데 머신의 안정성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운동 종목을 묶어서 세트법을 활용해서 운동을 진행하면 근육의 양도 빨리 얻을 수 있고 운동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또 부상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약할 방 이제 위에서 들려서 늘리고 늘리, 늘리, 늘리는 것과 함께 축도해줍이 네. 로우라고 하는 강력한 수축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어떤 이 광배근의 발달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시는 전형적인, 네, 전형적인, 노우동작이니까, 네. 이 부위에 양으로 얻을 수 있는 네, 이런 중복이니까, 이두 개를 섞으면, 사실 광배근의 제일 좋은 운동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됩니다. 그럼 먼저 하이로. 하이로, 하이로를 얻을 수있 이게 이제 처음에 앉으실 때, 앉아서 팔팔에다가 발을 올려놓거든요? 네. 근데 무릎을여기다 띄워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하지가고정되게 네. 그니까 그러니까 요 위치를 먼저 설정을 잘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잡고 앉죠. 네. 근데 이게 의자높이는 어떻게 해요 의자높이는 이제 뒤에 조절기가 있어요. 이제 기준을 자기 이제 앉아서 기준이라는 건 앉아서 이발 근침에 잘 발을 띄었을때 네. 허벅지의 이 두께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이 팔을 이렇게 올리고 내렸을 때 네. 팔이 쭉 늘어나는 네. 이 위치가 있잖아요. 아, 수축보다는 늘어나는 신전. 신전 신전 위치보다 조금 더 네. 위치가 네. 더 높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게 네. 너무 낮아버리면 또안 되고 너무 네. 적당히 당겨가서 한이정도에그 네. 다음에 뒤에 이 플레이트가 닿지 않는 어떤 이 정도 예, 이렇게 당겼을 당기, 때는 물론 안다겠지만 이렇게 놨을 때, 네. 이 의자가 낮아보면 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조종을 하셔야 됩 당기고, 그 다음에 쭉. 딱히 뭐 근육의 수축 위치라든가 그런거은 그게 신경 안 쓰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네. 네. 두 가지 방법인데, 이 상지를 조금 더 이쪽에 패드에 바짝 붙여놓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잡 네. 그 여기 0아자 네. 네. 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이런 식의 방법이 되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깥쪽을 잡고 몸을 약간 바깥쪽으로 빼요이 상태가 조금 더 길게나, 길게 나 길게 되니다 그러니까 엉, 엉덩이는 가만히 있는데 상체만 좀내 상체만 조금.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갈 것이냐. 이 상태로 갈 것이냐. 이 경우는 이제 수축이 조금. 그는 뭐 제가 좀 이렇게 중량을 쓰면서 배근의 길이와 양을 얻고자 네. 할때이 네. 방법을 쓰는데 훨씬 더 이게 느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댕기고 요법으로 지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실 때는 항상 이쪽 잡으시고 네. 상체를 빼서 끈을 네. 빼는 제가 날기 선택을 한다면 있고 다리가 아 뜨는데 여기다 놓으라고 그다고을때 여기가 딱 껴지면 돼요. 음, 그래서 항상 음, 보니까 음, 종아리를 드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지도정을 위해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 이렇게 하면 더 퍽기 이 네. 지면에 자기 발받침을 네. 발을 이렇게 잘 딛고 있다는 라 거는 네. 중심 잡기가 좋거든요. 네. 여기 부위에도 집중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주는 게 사실 네. 더 좋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어, 보니 앉아보니까 제일 깊숙이 앉아야 돼요. 한층을 좀. 그걸 표현하면 편하게. 편하게. 안나게 않고 잡을 때는 어, 가운데. 네. 무게중심이 보통 어디다 두지? 무게중심은 가급적 손바닥 전체에 다 전체 전체 다고 다. 그래서 뭐 딱히 뭐이완할때 어, 여기에 좀 여기 쯤이세 개. 그래서 이완할 때랑 수축할 때다 여기로 당겨 아, 여기로 우선 잡아서 붙아보고 자, 그다음 에 항상 보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수축을 한번 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항상 모든 보시면 수축을 걸어놓고 여기서 이완을 해서 셋부터 시작을 하시 여기서 이제 한번더땡겨서 땡겨서 좀딱쇼핑스처 느낌이 오대 수축을 느끼고 가슴죠 다섯 팀이고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가이드를 잡아놓고 여기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몸이 딸려가지 않으면 버티면서 네. 최대로쭉 내주세요. 그러면, 사실, 네. 우리 그, 운동할때 보면 네. 케이블 잡고 이렇게 하는 동작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동작보다 이게 훨씬 좋은 동작이죠. 무게더 네. 많이 쓸수있고 상체 빨간다. 가렇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그걸 이속 동작으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바로 근데 놀, 노는 속도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땅 천천히 땅 최대 수축에서 한 0.5초 멈추고 바로 멈춘다는 의미보다는 수축. 멈췄을 때 즉각 바로 이제 신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축 딱한번 되자마자, 되자마자 바로 저항을 주는 거죠 저항을 이완을 예. 럼선제 맨손으로 하신다면 이완 최대한 상태에서 우쓱하고 아니죠 네.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잡아 당겨 놓고 네, 당겨. 여기서 수축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고 네. 그 다음에 신전에 최대 길완을 놓고 그 다음에 당기고 둘, 셋 당기고 둘, 셋 멈춘다는 의미보다는 가장 많이 수축을 시키고 천천히 놓는 거죠? 좋아요 해 보니까 팔꿈치가 몸쪽에 이렇게 붙어서 하면 수축이 더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무게가 가벼우면 게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오면 잘못하면 팔꿈치를 움직인다고 해서 어깨가 움직이잖아요. 네. 상해 도 그러면 그냥 수 있어요.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근데 이 팔꿈치 몸쪽으로 좀 그러면 사실 좋아. 근데 이제 좁긴 좋은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네. 광배근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무게가 적당하면 이제 그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무더우면 사실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게 가벼운 중량을 가지고 고반복을 그 하면 근육 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되죠. 고중량을 그 가지고 고반복을 그 할수 있어야 이게 이제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니까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실 때 보통 한 12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무게를 가지고 근육의 자극을 되는 최대 수축, 그다음에 최대 신전. 그 다음에 그걸 리드미컬 있게, 리드미컬하게 리듬이 가볍게 당기고 멈추지 말고 바로 저항 주면서 놓고 바로 당기고 저항 주고 놓고 이거를 마치 이제 카운트를 이용한다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항상 중요한 건 최대로 그렇죠? 근데 몸이 이렇게 돌아가돼데광배를 최대한 건배, 건배 는만달려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늘려야 그만큼 여기가 이제 손상을 입으니까 근데 이제 운동을 처음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서 어깨는 가만히 팔만 이렇게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놓고 약간 어. 이렇게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데 그거를 이제 맞긴 맞는데 여기를 잘 활용 못하는 거죠. 광배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이 어깨 전체를 이렇게 아래로 하강시킬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배근의 기능을 가지고 네. 이 무게 저항을 줘야지 근절에 이 움직임을 가지고 기구를 당기려고 해서 아요 음. 아니면 광배근의 기능을 이용해라 음. 이렇게 의 중요한 거죠. 일단 광배의 느낌을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처음, 처음, 처음 네. 이렇게 당겨 놓고 네. 딱 이렇게 하면 여기 수축력이 느껴질 네.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그대로. 음. 시선 같은 경우는 하늘을 네. 보시면 위를 보면 좋지. 위를 보고 네. 허리는 이렇게 최대한 펴서. 마치보다는 아치. 가슴을 들고 가슴을 두는 고 허리를 너무 밀면 <목소리가>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수, 배에는 네. 힘을 따로 주지 마시고 그냥 네. 네. 자를 잡고 코에는 네. 네. 강한 힘이 필요하지 않고 앉아서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네. 그러니까 그 그렇죠. 그 발에, 발에, 발에 힘을 주시는안달려가 팁이라고 하면 이 발에 힘을 줘서 이렇게 달려고 반대쪽으로 때는 그 반대쪽으로 발에 힘을 주고 공을 줘서 안달려가 그다음에 상체 고정 시켜놓고 그대로 당기고, 그다음에 천천히 시선은 계속 저기 네. 쪽으로가슴을가슴을 가슴을. 이제 해보니까 많이 누를 수가 있지 퇴가, 근데 응. 너무 많이 누마 응. 응.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하실 때등 하부에다 집중을 해시죠 네,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등이 뭐 상부 손목근이 있고 광배근이 있고 이렇게 길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광배근도 그 위쪽보다는 뭐 아래쪽 부위이가 발달되면. 이게 예, 백포즈를 잡았을 때 훨씬 더 좋은 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이 하부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하부라고 하면 여기, 대하가 이쪽. 이쪽. 그러니까 사실 이 엉덩이 바로 윗부분, 장골 부분, 부분 여기, 여기에서 광배근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v 가 발달되지 않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여기만 발달되있지 네. 그, 영속도가 촉마하게 발달되어야 되는데, 이 부위를 발달시키려면 이 부위에 자구줄 수 있는 운동법을 진행해야 되니까, 하이로우 이상 좋은 운동법은 좀 없다고 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가슴 들고, 시선 보고이 상태에서, 이, 하부부터 수축을, 시작, 여기를 완전히 늘려놓고, 늘려놓고, 이제 그 방향으로 그냥 완전히 당기는 거죠. 하부부터 수축한다고 말수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하부 아, 아, 지금 수축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바로 수축력이 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에. 요, 가이드에서 요걸 잡아놓고. 어, 그 상태로. 손 즐기고, 그 상태로. 한 번에 집중해서. 그렇죠. 이게 음. 좋아요. 여기 잘 움직이네. 이렇게 해서. 한 번부터. 오케이. 음. 딱, 이, 여기 느낌이 와야지. 이때 이제 저압. 저항. 무게 저압을 주면 이 무게 이제 더에 어, 많은 잡을 그 줄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운동을 양쪽으로 이렇게 12번이나 15번.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연속으로 바로 시티를 상봉을 진행하는 거죠